내 이름은 차도연. 나이 28세. 흔히들 다중인격이라고 하죠. 신세기? 그새 나의 눈빛로 이진 건가? 신세기? 빙 거. X X 나번 열어 보시겠습니까? 나나? 얘 이름이 나나. 내 이름은 알아. 차도현이지. 안유석. 안유석? 오랜만이야 누나. 나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. 나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어 <웃음> 아니요 나? 내가 왜 당신 오빠야?! 잘생기면 다 오빠야 오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사주세요 응? 오빠 사주세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만 들어요 페리바 으따 시방 좀나 때린 것이요 응? 아아 이런 늦자없은 놈의 새끼, 응? 네가 나 때린 것이냐고 응? p e 리 r 나, 페리 파기 y 응? 내 안에 몇명 t 살고 있는 a 나도 아직 n 모릅니다.